창세기 46장 읽어볼게요.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고바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6절 그들의 가축과 가난한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류우벤과 9절 류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어 10절 시모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1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리요.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하물리요 13절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무론이요. 14절 스불론의 아들은 세렙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15절 이들은 레아가 바타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16절 가의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17절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18절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19절 야곱의 아내 라엘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절 애굽 땅에서 오니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 후비후빔과 아르시니. 22절 이들은 라엘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23절 다니 아들 후심이요. 24절 납달리의 아들 곧 야세일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25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라엘에게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카도다.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한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